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신 분들 중에 구글 계정 하나로 여러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채널 경고를 세번 받으면 채널이 삭제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유튜브 가이드 위반으로 경고를 세번 받은 채널이 생기면 경고를 세번 받은 채널만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계정에 연계된 채널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고를 3번 받아서 채널이 삭제되면 그 시점부터 그 계정으로 유튜브 로그인을 할수 없게 됩니다 경고받은 채널뿐만 아니라 그 계정에 묶여 있는 모든 채널이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각 채널마다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게 안전하고요 채널을 만드실 때는 개인 계정이 아닌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을 만드시면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좋습니다 채널을 만드실 때 개인 계정으로 만드는 방법과 브랜드 계정으로 만드는 방법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올려놨으니까 거기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글 계정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우측 상단에 카드로 올려놨습니다